기술 창업론 창업실무 절차 첫번째 시간 창업실무 절차 피치모텔 사정으로 폐업 또는 청산을 하고자 할때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영업을 중지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면 기업이 소멸됩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죠. 반면 법인기업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 혹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기업을 청산해야 한다면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등기를 한후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변제 등 청산 및 잔여 재산 분배에 대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절차를 완료했다면 청산에 관한 승인을 구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난뒤 청산 종결에 관한 내용을 동기함으로써 법인기업이 법률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초기 회사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와 벤처기업 인증 및 연구소 설립 절차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술 창업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창업 실무인데요 실제 제이 우리가 창업을 할때 과연 어떠한 실무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사도 설립을 하고 또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하는지 그리고 하여튼 실무적인 그런 절차나 지식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설립과 사업자 등록인데요. 그러면 회사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인허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런 그어 어떤 형태의 기업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형태는 뭘로 할 거냐. 이제 크게는 이제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이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잠재 고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기를 발견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수입을 하죠. 자, 그럼 사업계획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가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에,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기업을 설립하게 되죠. 그 기업을 설립할 때 그럼 과연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에, 그래서 크게는 이제 출자 형태냐 또는 법률적 형태냐 이렇게 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 형태로 보면은 이제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법률적으로는 이제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합자회사냐 한 명에서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해지면 그 이제 그 기업을 이제 토대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 등록을 하면 이제, 이제 창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개인 기업은 그 완전한 법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주 개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책임의 주체가 되는 형태입니다. 네, 개인기업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어, 경우에 이제 개인기업을 많이, 이제 많이 이 개인기업 형태로 많이 회사 설립을 하죠. 네, 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총 수입에서 필요 용비를 공제한 금액이 이제 과세소득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세율이 6%에서 35%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기업은 기업 자체가 이제 별도의 법인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앞에 개인기업은 모든 그 권리와 의무가 개인이었지만 법인 기업의는 경에는이 법인이 고려 의무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법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고 과세 소득은 이제 수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해서 산출하는데 보통 10에서 한 22%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연간 총 매출 매출액이 4억 4천만 원을 상회하거나 또는 이제 과세 표준이 2 2 0 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이 절세 효과가 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 기업을 할 거냐 또는 법인 기업을 할 거냐 할때 뭐 세금을 조금 더 내가 좀 어, 절세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연간 총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 될 건지 과세표현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를 판단해서 기업 유형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익 배분은 기업과 기업주가 동일하죠. 그래서 기업 이율이 곧 나의 이율, 즉 기업주의 이율이고. 반면에 이제 법인기업은 대표이서라고 하더라도 법인 이유는 배당 절차를 통해서 배분이 됩니다. 주식의 어떤 전체적인 지분율에 따라서 법인에 참여한 주주한테 이익을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배분하는 이렇게 방식이고요. 설립 전 절차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기업이 굉장히 간소하죠. 용이하고 또 초기 창업 작업도 굉장히 적고 그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법인기업은 법인기업 설립 절차가 조금 개인기업보다 복잡,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립시 발기인, 뭐 창립총회, 개최 등 일정한 이제 절차, 기준에 따라서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의사결정은 당연히 개인기업 혼자 결정하면 되지만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개인보다는 느리고 그러니까 기업주 책임은 어, 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분이 기업주의 책임, 책임입니다 반면에 예, 이제 법인 기업은 투자자 자본 범위 내에서 이제 유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뭐2 0 어~ 예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2 0 범위 내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기, 거기 때문에 예, 이 개인 기업보다 이 법인 기업이 훨씬 더 이제 책임 측면에서는 내 이제 좀더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금 조달은 개인은 투자나 차입 등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개인기업 쪽에는 투자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빌려주는 뭐 빌려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주식이, 주식이 있기 때문에 주주모집이나 증제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자본 조달에 법인이 훨씬 더좀 용이하다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업종 규모는 개인은 이제 소규모 사업에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그 정도 규모가 있는 그 공신력이 좀 필요한 그런 그런 기업은 이제 법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세법은 당연히 뭐 조, 종합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적용이 되고요. 세율은 뭐 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 그럼 어떤 것을 하는 게 좋겠냐, 어떤 개인이냐, 법인이냐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비교적 소규모, 소자본이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개인 기업이 좀적합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 좀 대의적인 공신력, 그다음 투자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좀, 어, 어, 좀 성장을 좀 규모 있게 키우고자 할 경우에는 예, 법인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투자자들 측면에서도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기업의 설립 절차는 이와 같이 뭐 사업자 이름 선정, 타당성 조사, 수립 사업 계획 수립한 다면에 네, 기업 형태 결정한다면 이제 관련 인허가 아, 취득을 해야 되죠. 이때 이제 관련 업종의 이제 부관 아, 소관 부처들 중부관청이나 지방 단체 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업 계시 따른 사업 계시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데 이때는 이제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서 관할 소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요. 바로 사업 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법인은 조금 설립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고요. 상법에 따라서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인수라든지 죽음 납입 등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는 등기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에 이제 법인실로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허가라든지 또는 신고 업종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인지, 신고만 해도 되는 업종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필요시 사전에 관련 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절차 역시 거쳐야 법인사업자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더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구성을 하고 전관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기 설립을 하고 또 이제 주주 모집 설립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기인 관련해서는 이제 주식 인수라든지 발기인 관련된 주금납이 또 임원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 경과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위한 이제 주주 모임이 있겠죠. 그럼 발견 주식 인수를 해서 뭐 주주 모집이라든지 주식 천약에 대해서 어한 다음에 주식, 주주 모집이 되면은 어 이제 주주, 그 자본, 어그 뭐죠, 금액에 따라서 이제 주식 배정과 인수를 하고, 그래서 주금 납입을 받고 이제 출자죠. 네,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 임원선입, 그래서 이 관련된 설립경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기의 설립에 관련 부분, 또 모집 설립에 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립 신고해서 이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받으면 이제 법인 기업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개인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도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인 설립할 때는 이 법인 설립에 관련된 전문 변리사나 또는 이제 세무사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법인 설립에 온라인 법인 설립 여기 보시면 비용 절감, 시간 절약, 간편한 법인 설립 그래서 온라인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을 할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저희들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그다음에 뭐 체험 서비스,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 시스템, 이 같은 그 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기능이 이렇게 모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이트 법인 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도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또 신속하게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절차에서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제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 사대보험은 크게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되있죠 그래서 이 사대보험은 이제 공통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서 사업장에서 가까운 기관 중한 곳에 아무데나 가도 되고요. 또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인터넷이 가능한 데가 for i n s u r e o r k r 그래서, 인슈어, 그래서 네, insure. So, insurance. For i n s u r e o r k r 여기 가면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영업은 여러분 다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360. 그 다음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이분의 일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이분의 일씩 부담하면서 원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납부 의무자는 이제 사용자, 예, 사용자가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음, 보통 이제 실업 고용보험 같은 경우 실업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50%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연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사업주가 이제 신고를 납부를 의무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꼭 반드시 가입을 하든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인 설립할 때 이제 사업의 인허가 관련된 아 어, 그런 사항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어, 이제 허가 사항인지 제가 이제 등록하고 자기가 이제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이 업, 업이 허가 사항인지 아니면 등록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 그런 업인지를 이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꼭 허가를 해, 받아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어, 이제 사업을 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해당 관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어, 이제, 그, 패널티를, 이제, 받고 심지어는 뭐, 이 전혀, 그, 인정이, 법인 설립 인정이 안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허가 같은 경우는 보통, 보건이라든지, 위생, 풍소, 또는 사회적 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어, 관련된 업종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 허가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반드시 살펴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등록만 해도 되는 건지, 그죠 이런 허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등록해도 아니면 이좀더 간단한 건 내가 그냥 신고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 허가냐, 등록이냐, 신고냐 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데요. 어 이제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벤처기업을 어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기술 창업 관련된 그런 그 기술 개발에 관련된 연구소 의 설립에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인증 및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기업이란 정의는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네, 그 다음에 첨단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이것이 하나 이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을 기반한 그런 이제 중소기업을 우리가 벤처기업으로 보통 어, 의미하는데 고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그래서 우영을 무릅쓰고 이제 고수익에 도전하는 그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우리가 벤처기업이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하기 위해서 설립한 신생기업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높은 부여, 우영 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굉장히 고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모험적인 분야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서 주도되는, 주도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리가 흔히 이제 벤특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벤처기업의 요건을 이제 이조 이항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요건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이제 벤처기업의 어떤 성격과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처기업의 요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이 벤특법에서는 이제 벤처 창업을 창업기업이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 이상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이제 기술성을 평가받아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 그래서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일정한 요건 여기 보시면 이제 벤처기업의 요건입니다. 이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일정 요건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보면은 투자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구조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비율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금액이 5천만 원이상이거나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이, 이 어떤 기업으로 투자를 받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2조1 4호에 따른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또는 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이와 같이 정부의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벤처 투자조합, 뭐전다 전담, 벤처교육센터 전담회사 등등.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그 공인된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로부터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개발이죠. 그래서 보시면 연간 연구개발즉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약총 매출액의 오 내지 십 퍼센트 이상이고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기업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투자는 못 받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의미하는데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들 중에 R&D 즉 연구개발비가 오천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R&D 비율이 총매출액의 오에서 십 퍼센트 이상 네. 그런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우수 사업성이 이 기업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즉 R&D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사업성이 우수하다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 네. 이런 데서 이제 인정을 받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이 신용보증기금 네.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래서 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거기서 보증을 받거나 기술평가에 의해서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의 사업화나창업중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했을 때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벤처기업 요건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본화 중소기업 진흥공단 외에도 민간 전문기관 기업에서 또 인증을 받는 그런 방식도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인정받는 그런 그 어떻게 절차나 요건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다, 다양해졌다. 결론은 뭐냐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만 하면 충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확인 절차는 이와 같이 이제 벤처인이라는 즉 뭐냐면 벤처 확인 신청 및 정보 공개 시스템이 이제 벤처인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서식을 작성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벤처에 인 대해서 회원 가입하고, 벤처 확인을 신청하고, 또 유형 선택 및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아 뭐, 기, 기보나 또는 중소기업 지능 공단 쪽에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하죠. 아니면 이제 VC업회에서 재무제표를 입력하면 확인 신청이 이제 완료되고, 확인 기간에 의해서 기업 정보를 공시하면, 이제 어제 확인기관에서는 신청서 접수한 다음에 서류 접수하고 방문 실사하고 해서 정말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등등 에제 정말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업소설 연구소는 좀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거기에 전문 인력이 정말 상주하는지 를 등등을 이제 방문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이제 그 결과 를 가지고 벤처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서 그러면은 기업 정보에 이제 공시할 를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절차에서 벤처기업을 이제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는 또는 이제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는 중소 벤처기업이 R&D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서는 꼭 연구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 특히 이제 기술 창업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기업설 연구소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기업설 연구소 설립을 권장합니다. 권장해서 일정 요건을 이제 갖춰서 신고한 경우에는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 대해서 자금, 전문 인력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어, 이것이 정말 뭐 충분한 자격이 된다, 일정 요건이 된다 하면은 그 연구소에 필요한 것이 결국 뭐냐면 전문 인력이죠, 그렇죠? 네. 일정의 또 자, 일정한 자금이 또 필요하고요, 기술개발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기업부설 연구소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뭐, 정말 이 박사급 두 명을 뽑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뭐한 1억이 든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이 연구 R&D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인정이 되면은 그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 기업 보수를 연구소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할수 있는 그런 음, 좀 환경이 좀돼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 이 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연구소 인적 요건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보술연구소는 최소한 연구전담역원이 2명 이상 이미 있어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 창업중소기업 같은 경우 3명 이상 뭐 소기업, 중기업, 뭐 국외에 있는 그 기업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 이상 이렇게 예, 이제 인정을 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다음에 기업보수연구소로 인정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적 요건도 필요하죠 연구시설이라 공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형 즉 혁신과 기업의 합성어죠 네. 그래서 이노비즈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기술 위를 갖다 경쟁력을 확보한 그런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그 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 이 기업을 발굴해서 어 이제 투자도 해주고 뭐 홍보도 해주고 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고 또는 이제 필요한 어떤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이노비즈 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초기에 이제 벤처 기업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그 다음 단계 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떤 국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노비즈 기업에 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이제 이노비즈, 이노비즈 기업 육성 사업에 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요그서 다양한 이런 그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면 음, 당연히, 이제, 어,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을 수 있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어떤, 인호기주, 인호비즈 기업 육성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어, 이제, 오늘 그 창업 실무에 관련된, 아, 이제 강의를 했고요. 어, 이상, 이상으로, 어, 기술 창업에 관련된, 음, 전반적인 처음 기술창업에 어떤 A부터 Z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을 이제 끝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학습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또 역량 강화를 하셔서 성공한 기술창업이 될수 있는 길을 꼭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답입니다. 사업인허가의 세개 항목이 헷갈려요.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업인허가의 유형은 허가와 등록, 신고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예시를 이제 들어보자면 허가는 먹물 아, 산물 제조업, 또는 식품 제조 가공업, 연탄 제조업, 또는 이제 소금 제조업, 비료, 또는 의약품 제조업 등 위생이라든지 또는 풍소 또는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한 업종에 이제 주로 적용이 되고요. 에, 등록은 농약 제조, 또 수처리 제조, 정화조 제조, 또 출판 및 인쇄, 또는 음반 및 비료물 제조, 또는 이제 계량기 제조업 등의 업종에 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는 식품 영업이나 세척제 제조, 또는 이제 장난감 제조, 또는 항공 우주산업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등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할관청에 통지해야 하는 업종들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16번째 시간 창업실무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